하루 되게 길었습니다. 일이 너무 안 됐고 너무 더웠고 어쨌든간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쉬고 나왔습니다. 에서 발라 네. 지켜? 어 이거 이거거든요 수분 크림 그냥 이 오리랑 다 군용이에요 제 동생이 장교였는데 다이아몬드 장교로 변역해가지고변역하기 전에 몽땅 사 근데 그 PX에서 싸게 팔 앞으로 한 6개월서 에늦좀 더디게 쓰면 8개월 10개월 정도 쓸것 같은 아 맞다 팩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분 크림 수분 <웃음> 크림을 다발아주고 피부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데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아토피가 그래도 얼굴에는 안 올라와요 근데 이제 마지노선이 딱 여기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생기더라고요그 전에 그러니까 뭐 술을 안 먹거나 음식을 관리를 잘하거나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운동을 솔직히 유산소를 안 하게 되면 제가 유산소 하는 게솔지 조깅 말고 예전에 축구도 하고 농구도 그랬는데 했는데 나이 먹고는 이제 그런 거 못하고 어쨌든 유산소를 안 하게 되 다음만나 그냥 하루는 피부바바 올라가 달라고 피부바봐 진짜 큰일이다 조명이 이래서 더 보이는 거야 저는 그좀 하려고 제모 좀 하려고요 레이저 제모 아 이게 이 미러 그거거든요? 내가 이 위에 반사된 내 모습을 보면은 셀카 내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눈동자가 위로를 쳐다보게 되는구나 여길 봐야 되는구나 이제 여기 보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 저는 전주에 아마 전국에 있겠지만 처갓집 양념치킨이라고 해서 처갓집 양념치킨이라고 후라이드를 아 양념을 시켜 올리고당 양념치킨 방금 막 친구랑 같이 야, 살 빼자 살 빼자 살 빼자 했는데 결국 나 몰래 시켜먹고 근데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살빼 있겠죠? 어쨌건 <웃음> 빠르게 빠르게 재생할 거예요 일단 치킨을 기다리면서 아레나 어 치킨 온거 같아 치킨 왔어 치킨 왔어 해 봐. 치킨 왔어요. 치킨. 치킨 왔어. 치킨 왔어. 요 치킨. 아, 문 열어 줘. 야예 감사합니다. 예. 주셔. 양음 치킨을 먹게요. 치킨 대박해 봐. 요디 띠디디디디디. 저렴했어요. 그냥 어쨌든 저는 빠테를 교체하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세팅을 했고요. 양념 치킨, 그리고 무, 콜라, 아, 펩시야. 아무튼 저는 이제 장갑을 끼고 먹으려고 합니다. 진짜 맛있줘죠 아 진짜 맛있어. 응, 음. 멕시칸 치킨 있죠? 옛날 시골 통닭, 동네 파는 거 솔직히 그거보다 맛있어요. 진심, 진심, 그거보다 맛있어요. 어이없긴, 야 진짜 어이없긴하다. 어 그래가지고 걔가 제 동생이 제 지집을 나온지 작년 7월 정도에 나왔으니까 우리 까졌어. 가족이 밥 먹자고 동생도 걱정하고 해서 하루 이틀이 간. 근늘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뻥이 아니라, 야 진짜 강추예요 이거. 저같이 그리고 양념이 그렇게 세지 않아 자극적이지 않고 뭐 올리고당이라고 했으니까 뭐 올리브유 이런 게 들어가나? 단맛도 세지도 않고 뭐 양파랑 이것저것 섞였을 거 아니에요 갈아가지고 그것도 적절하고 그리고 일단 제 스킨은 터벅살 잘못 먹어요 부드러운 연한 살만 연한 살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 이런 살도 좀못 먹는단 말이요 뭔지 알죠? 근데 진짜 맛있어 연해요 안차일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맛있게 먹어러이거 카메라 생각보다 이거 싸거든요? 이거 카메라 쓰 비교적 싼 편인데 괜찮은 것 같아 요거 4K 얼마 못 가지만 얼마 하면 다 담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먹는다는 게 다른 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야이 살이 좋아 이살이 이 살이 너무 좋아 이살이 이 살이 제일 좋아 소화기간이 원래 약해요 소화기간이 약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 또 있지 나 오늘 하나 다 먹겠는데? 큰일 났네 음. 너무 맛있어 관심을 받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난뭐할때 칭찬을 해주면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못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칭찬 안 하고 막, 막 뭐라고 하고 칭잘안 돼요 뭐잘안해 비판도 좀 돌려서 고 직설적으로 뭔가 뱉는 스타일은 아! o p 솔직히 일단 튀어가지고 뭐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했었데 정말 어렵다고요. 정말, 정말 키우기가 너무 어렵고 맨날 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브이로그도 한참한참 전에 생각을 했었고. 브이로그는 생각한 지한 거의 1년 전에 생각했죠. 한 10개월 전? 여기 들어오기 전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를 사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살이 쪄가지고 지금은 을수도 너무 못생겼더라. 그리고 회사도 쓰면 레스 받고 막그런것든요 뭐 어디에서나 다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피해를 주는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제가 그러니까 지금 회사 5년차인데 아, 이번 년에 특히 좀 심했어요. 뭐, 뭐, 팀원, 뭐 아무튼 요에 의해서 뭐 일적인 업무적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 니까내 일을 해야되니까 우리만 해야되니까 나만 해야되니까 약간 이런거 허하니까 안하니까 뭐 능력 부족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일을 안할 수 있고 뭐 그런거 플러스 뭔가 뒤에서 뭔가 안좋은 소리를 하는 것들 별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 나이에 대한 현재 고충 근데 고충을 잡아가고 있죠 이 카메라를 통해서 브이로그를 하면서 그러니까 꿈 진로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고충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없지만 언젠가는할 거니까 뭐 이제는 삼포부터 오포까지 가잖아요? 담포 오포. 나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현실. 저, 뭐 전부 다는 아니야. 뭐 결혼 포기하겠다? 이게 뭐 저, 결혼을 할 거니? 근데 이제 나이를 먹는 속에서 사회적인 스트레스, 꿈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관계, 친구들. 요즘에 유난히 친구들에 대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내가 사랑을 줘. 관심을 주고 어떻게 보면 챙겨주고 나를 되게 귀찮아하는거 아니면 뭐 자기가 아팠을 때 그게 아픈 이유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라든. 요즘 까놓고 뭐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내가 의지할 때가 줄어드는 거예요. 가족 이에 정말 친한 친구도 몇명 있을까요? 근데 친한 친구들은 서서히 결혼을 해서 했... 그러니까 온전히 나와 같은 입장에서 옆에...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을 해봤는데 카메라가 친구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예전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카메라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음.. 막 내면 나의 내면에 대해서 나를 다독여주는데 자기가 봐서 되게 좋아하는 애 자기가 봐서 읽어보면 외침을 항상 하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마음속에 계속 외치라고 힘든 게 있으면 외치고 자기를 다독이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호으로 읊다 마음을 읊다 해야 리다 약간 그런 수단 중에 하다가 이런 것 같아 얘가 난... 나잖아요 근데 다나난 거야 상대방인 거야 1인칭이 아닌 거야 2인칭인 거야 얘랑 나랑 대화를 하는 거야 많이 해소가 돼요 나도 신기했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달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가 맞는 거 같고 뭐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그냥 소통 자체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뻥이 아니라 진짜 맛있네 요 얘기하면서 먹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요 내가 말했던 걸로 사회적인 관계 의 문제는 그냥 내가 법보다 생각을 하고 진로 이제 꿈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도 내 꿈이라고 생각을 해 질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맞죠 맞져맞안 맞어 지는 치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올리고 싶어요 나 어깨 원래 안 좁아요? 나 진짜 어깨 안, 안 좁은데 왜 이렇게 좁게 나와 이 없나요? 이거 옷이 커 옷이 이게 어, 어깨 여기 있어 이거 다 먹었어 벌써 이거 또 있어요 또 있어 이거 한 다섯 조각 아, 다섯 조각 더 남았어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미치겠어 원래 이제 회사에서 한 처음 입사해가지고 발발이 우리 말금이말금이 진짜 예쁜데 약간 골든 리트리버 축소팟, 휘박연이랑 골든리트리버를 좀 합쳐놓는데 남는 잡 잡죠 잡죠 발발이발 발발 너무 예쁜거예요 진짜 미치겠는거야 그거 말고는 없었는데 그때 솔직히 말씀이 데리고 오고 싶었거든요 하... 우리 집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 댁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 엄마가 난리가 난거야 엄마가 약간 알러지 같은게 있는데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휴리리뿅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휴리리뿅 아니 데리고지 오 말라고 이 새끼야 또 던져보다 이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웃음> 다시 생각을 웃기네 <웃음>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질색을 해가지고 못 피웠어요 그 회사에 어쩔 수 없이 놓아놨어 그냥 맡길까 하다가 우리가 공터도 많고 단디밭도 많고 해서 집이랑 막 만들어가지고 그리 맑음이가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크면서 역변을 하긴 했죠 역변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이쁜 거야 엄청 내가 키우고 싶었어요 강아지 고양이는 고양이 좋긴 한데 예쁜데그싫어요앵기는 그러니까 앵기는 게 너무 강아지처럼 좀 이렇게 완전 나만 보고 그러는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아지 너무 특히 토이푸드 아 토이푸드 진짜 장난 진짜 장난 최소 15년 정도는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사를 가게 돼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마당도 있고 거기, 거기 일단 들어가면 키우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한번 키우면 잘 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다리 저는 음, 오늘 독백을, 독백을 처음 해봤는데 나 나름 재밌네요 이걸 나중에 내가 편집을 해서 올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이 위를 쳐다봐요 이 아래를 봐야 돼요, 이 아래를 보이고 이제 조금 익숙해요 독백을, 독백을 하는 거 재밌네 이걸 나중에 편집을 해서 올렸을 때내 가족들도 보고, 친구들도 보고 미래에 대한 여자친구도 볼 거고 미래에 대한 강아지도 볼 거고 솔직히 이거 볼 때는 내가 생각해 구독자도 한 10명? 한 20명 되고 조회수는 한 50개는 되지 않아 그래도 내 친구가 더 50명은 되는데 50명은 해주겠지 가족도 많아요, 왜 같이 영상 유, 유튜브 계정 하면은 어쨌든 아쉬워장 슬파장 계속 찍어서 올릴거 좋아요와 구독 이건, 이것 때문에 안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고 한번 본인의 일상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뭐를미하시면서다 되새기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더 좋겠네 욕심입니다 끼는 다 먹었고